네, 뎃은 네. 잠깐만, 수화 소화, 수도 녹화해봐. 이따가 너가 어떻게 설명하나한번 봐봐. 진짜 재밌을 거야. <웃음> 아, 고문이 당. 뭘 고문이야? 너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웃음> 자, 오케이. 설명해주세요. 네. 자, 어, 저는 파란색이 좋으니까 파란색으로 할래. 네. 뎃은 네. 접속사. 대과 네. 관계대명사 대수로 네. 나눌 수 있는데, 네. 이 접속사 대은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고요, 네. 관계대명사 대은는 형용사로 쓰여요. 어 그러면 은 명사일 때는 위치가 있다고 저번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 수아 선생님이 나한테 과외 했잖아요. 명사가 어떻게, 위치가 어떻게 되었죠? <웃음> 주로 시작하는 애가 있죠 주어, 주어. 네, 써보세요. 네 주어. 어... 위치는 네. 주어디 주어 그리고 주어? 관계 대명사는 주어디 네? 맞아요? 주어디 맞아요? 주뭐디아아아아아 주... 모... 주... 했을까? 아, 아... 네 그랬죠? 네. 이거가 성사이다. 성사이다. 응. 그래요? 다 주어가. 좀... <웃음> 이거는 아 이거 초자 선생님이 너무 티난다 이거 세개 자리를 나눌 수 있는데 네 주어 네 목적어 네 보어 네. 이렇게 아, 그렇군요 이 자리에 부어. 들어가요 이거. 아 그렇군요 네 그거는 관계대명사형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이세요 관계대명사 대신 형용사 용법을 한다 했잖아요 네. 형용사 네,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요. 근데, 관계대명사 대세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선행사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거를 그만 꾸며준다는 말인 거예요, 선행사를?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저좀 궁금한 게, 관계대명사가 대시 있고, 왓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네. 대한 차이점을 보고 네.